안녕하세요 비디오 만드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디오를 만드는데 1분 길어도 한 2분이면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3박 4일 동안 열심히 찾아서 어 드디어 이제 동영상 만들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끔 음,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이트는 유료 회원들, 평생 회원들께만 공개될 거고요 나중에 모임에 오시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영상 빨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Create New Video 라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면 이러한 방식처럼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글자가 나오게끔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제가 할 것은 글자만 넣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쉽고 빠르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네번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글을 써 넣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만들기 너무 쉽죠? 동영상 만드는 시간에 여행을 떠나세요 다음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내세요 지금 문의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아 마지막으로 어, 소개,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제작, 마스터 그리고 로고가 있으면 로고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파일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동영상에서 글자를 넣는 거와 마지막으로 로고까지 하는 걸 해봤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 칼라 두번째 걸 선택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어, 크게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오디오. 어떤 오디오를 선택할 건지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들어보고. 음. 음. 자, 이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빌드. 자, 이렇게 해서 빌드까지 눌렀습니다. 동영상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이메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다시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그 다운로드 된 파일은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어떻게 제작이 되었고 어떤 화면이 나올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정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이 만들어진 화면을 보시는 건데요 제가 이 화면이 나오기까지 대략 한 5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즉 제가 타입 글자를 놓고, 로고를 놓고 하는 작업은 한 2, 3분 정도면 끝나지만, 이 사이트에서 그거를 이제, 만,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데 걸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글자를 넣은 대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쉽죠? 단순히 글자만 넣으면 됩니다 단순히 글자만 넣으면 이렇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유형의 내용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유의하시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리시면 되고 자. 네, 좀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요 다운로드 지금 된이 파일 이 파일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시키면 바로 동영상이 제작이 끝납니다 정말 쉽죠 이러한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오프라인 교육에서 공개를 하고요 공개된 이후에는 평생 회원분들께서 볼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